오, 나이스. 오, 붙었다 이거. 어딘가 터설 안 들어. 아니, 뭐야? 개사가 시도도 안 넘어. 나 오, 아, 야! 야! 어. 오, 이거 내리고 자꾸 이래서 안 와! 게 무슨? 에이, 켰게 났다. 항상 사 켰게 났다. 에이, 진짜. 오, 어표대 들어가는 거 대표, 대표, 대표, 대 대표, 대표, 대 대표, 됐표 대표, 대표, 대표, 대표, 대표, 대표, 대표, 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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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으가봐아 으아. 으아. 으아. 아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 어, 나이스. 들었다. 와샤. 기거기다 어, 잘기 왼쪽으로 가라고. 왼쪽으로. 아니, 아, 상으로 내라. 바로 올리면은 버리쳤었 야야야 야, 야, 야, 야, 야. 와, 와피스. 어, 나이스. 오, 너무 어, 너무 말 어, 이거. 어, 어? 야, 아, 내가 이거. 너무 아프다. 아, 아. 오, 날요걸아 야, 대 이거 좋이 오, 아, 어, 그래, 가 시? 네, 네. 아 오. 네 이거. 조금 아깝네 이거. 이거. 지금 봐요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그래 이 이거. 이 이거. 내가 이거. 이지오 쇼. 쿠샤 아, 파괴 맞다. Hey. 밖에 맞어 에이! <웃음> s 이웨이 나이스 어멋 u 다 To trouble on you. What's it up? f a i r w a 이스 h it's you, it's 졸려. 해 아야, 이게 맞아. 아. 어, 이거 머리 오! 와, 세총 사이로 간다. 아, 니 보내는 거는 나무 옆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<웃음> 세총 사이로 보내는대? 팬들 돌아안네. 에이, <웃음> 거 막, <목소리> 에이. 프아 정플. 오, 저고게 어, 이거, 이거. 아, 나번길 <목소리> 이아니는6 어.. 이높야 돼. 서높야지 아.. 또 밑에 봐. 아아.. 이 밑에 맞드라이브르 그래, 치라고 만들데 자, 밑에 맞추면 안 되지. 아이고, 들마, 들마, 들마. 스들마스소마이 맛있어, 소 마이소, 마이소, 뛰이소 마이소, 마이소, 올이소 마이소, 마이소, 마이소, 자. good shot. 어 그래? 어 실장님 어